그첫 번째 스테이지는 시나리오 자체가 본인이 강도들한테 그그 납치 당해서 수갑을 차고 앉아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앉아있고 총은 권총 한창 두 개로 위에 올려둘 거예요. 올려두고 시작을 할 건데 빅토리와 함께 시작이 되면 은 타켓, 테이프 타여 타켓 6개죠. 6개를 순서대로 맞추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는 가까운 쪽 위주로 추천하고 했죠. 그래서 어느 게 가까이 있는지는 판단하셔가지고 타켓 6개 다 맞추시고요. 그러면 은 둘, 둘, 둘 해서 총 16발이에요. 한창 2개, 20발 뜯고 계시니까 4발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아, 빨간 아, 페이퍼 타켓, 아 페이퍼 타켓. 타블린도 아, 타깨 아, 아, 얘를 맞춰주셔야 하지만 타이머가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이 기록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순서는 일단 제가 1번을 할 거예요. 1번을 하고 한번 순서 정해서 돌아가고 총 2번을 해서 제일 잘 나온 점수를 가지고 기록할 거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너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뱅어. 시간이 14초부류. 진짜 감사 한창 빼요 Bye. One more day, c h o c o l e a 발초공지 짱지, 짱지, 예. 스 짱지, 이지 짱지, 한번 맞지. 한번 맞지. 수습니다유 네. 사무실을 다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서류 가방을 <웃음> 어, 여기까지 들고 와야 됩니다. 그 서류 가방은 저기 보이는 12kg 짜리 캐틀벨이에요. 요거를. <웃음> 자, 여기까지는 어차피 두 손으로 쏘기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힘을 들고 가나야 되겠죠? 네. <웃음> 캐틀벨 을 어디까지 들고 가지? 끝까지? 끝까지 들고 오셔야 돼요. <웃음> 예. 스타플레이트맞출 때까지 캐틀벨 네, 네. 들고 오셔야 되고요. <웃음> 어제신에만못 들었을 건데 이쪽 패켓을 보면은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 저거는 맞추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벽이라는 말이에요 까만데에 맞추게 되면은 저거는 점수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 가운데 그걸 맞춰야 되는 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그 손모양 손모양 있죠 손모양은 맞추면 안 됩니다 손모양 맞추면 감점이 있어요 그래서 타또삑 소리 나면 출발 열로게 시작해서 가면서 이제 타켓을 강도들을 제압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제압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뭐 타켓의 거리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순서대로 맞추시면 되고요. 한창 리로드 하는 거 체크 잘하시고 저 서류 가방을 든 상태에서는 한 손으로 리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다시 놓고 리로드 하고 다시 들고 가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총요 스테이지는 19발의 클리어예요. 발. 19발. 11발. 그래서 10발 두탄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미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12발로 두탄창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탄창에는 12발 채워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시니까 8시 5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타팅은, 그러면은... 스타팅은 제가 설명드릴 까요 자, 홀스터 슈터, are y 왜이붙어가지나 <웃음> <웃음> <웃음> 네, 확인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크 확인. ちゃったみ 5 6 이렇게 딱두번 하면은 치여 아아아 you r e 네? 37.07 스테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스테이지 시나리오는 내가 마트에 왔다가 강도로 만나는 거예요 시작은 차에 앉아있어요 이게 차 운전석인데 이제 시작 자세는 이렇게 장전 안해요 한창 두개 뽑고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삐소리와 동시에 장전을 하시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먼저 보이겠죠? 자, 앉는 자리에서 쟤를 먼저 맞추고두 발을 그리고 앉는 자리에서 이두발두발 두발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을 하시고 요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요쪽에 있는 페이퍼 타킷에 이 23초 47이 스탠바 Are you ready? Yeah. Stand yeah. Clear. Range is hot. Yeah. Are you ready? Yeah. Then yeah. yeah. stand by. Oh no, t a t t a ready? Stand by. y u n f p p Are you ready? Yeah. Stand b a c 언노 댄초콜리 이거 고 해야 되는가 이거. 됐어. 아레디바저 <장> <fer'> <정� athlete> 친구 참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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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bout to fade away c a u s 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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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m now